So good. I'm like, it. Oh my g o 다 a n 아 Buddha puts you up as Buddha. Ah, you are eating. y o 이런 거를 e a t i n 있었 o u are eating. You are e 지박 i 를 친다. 네? 고생했 t 요생했 a 요요고생했 s 요 h a t h t s t a t What's h t What's h a w h a t t h a w a t s that? What's t a t h a s 피자, a t What's t h a h h 먹 <laughs> oh, <I'm> so we're talking about top secrets, like secret that we haven't told anyone. And I just said that yesterday I put on a solo concert at E.G.C.'s room. I'm not going to. 앞에서 이제 우리끼리 야기하고 있으면 제가 딱 일어났는데 의자가 뒤로 넘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의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커피를 들고 있어요. 커피 던져버렸어. <웃음> Stage. And mm -hmm. she was holding a coffee. But then, where did she it go? Where did she it go? Like oh. and, oh. and she stood up, and there was a bag behind her, but she couldn't see that, so she got so shocked. She tossed the coffee she was holding. <laughs> <laughs> she tossed the coffee, but she held the chair, so basically the coffee like fell and like. g o e the c a r d r o p e d She tossed the c o f f e t she d i l d t h a i r so b a i c a the c i k e f e and e g o e r d o p p e 의자를 살렸고 암튼 그랬습니다. <웃음> 갑자기 생각났는 그러니까 참피했던 일이 있었냐라고 하길래 그 잠자리에서 진짜 소리를 좀... 아였나아르더라 정말 시선이 <웃음> 압도적 진짜 시이었아 민지 앞에 있었지? 얼굴 까졌잖아. 제가... 네. 소리 났었도 보였다니까. 그전 <웃음> 왜? 왜지? 감췄나? 몰라 왜지? 왠지 나을 것 같은데 저기 목이 쉰쉰 어 <웃음> 네, 맞아, 네,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없이 맞아 박난없이 매번 와주셔가지고 음. 네. 그래서 진짜 매번 와주셨는데 딱 인기가요 때못 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음. 걱정을 안 했어요 맞아 또, 어. 뭐, 뭐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웃음> 모두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웃음> 네. 자주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활동 끝난다 어디 계신데 활동? 이거 찍서때어가버어 어... 어... 어... 어... 응? 댓글에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아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이데 존재 자체가 어. 감사하다고 아직 틱톡 해달라고 하는 거아 대면 사 나의 모습 뭔지 알 o 같아 don't know. 구나 싶었어 완 n 했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고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뭐 n t k n 고 w I d o n 고 나 포즈가 했 어, 어. 우리 쇼켓 때했던아요요 인사법 아, 아, 이거? 죽을 거야. 먹고 올려야지. 다음에 뭐를 하냐는 데 그게 이제 내일 뭐 하냐는 뜻인가? 응? 다음에 뭐할거 무슨 데? 내일 뭐 해요라는 뜻인가? 다음 컴백. 몰라. 그러니까 아니면 이지 이거 끝나. 아 끝나고 집에 갑니다. <웃음> 우리도 퇴근합니다. <웃음> 내일은 <웃음> 연습을 합니다. u n t 근데 난 퇴근 아침에 그 모닝콜 들어본 적이 없어 언니 알 알람 주세요 거의 전에 일어나고 일나 싫어해 아, 그러면 너무 싫어 어, 듣는 게더 싫어 아, 소리를 난 저는 일어나는 순간 내하은 많아 <웃음> 우리 10분 뒤에 예술을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타임 가보자. Question please. Everyone, question. We're gonna end in 10 minutes, so question please, guys. 지금 VF를 틀었는데, 캐쳐 뭔가요? <웃음> 어디부터 봤을까? 모니터 <목소리> y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한번 고를 수 없는데 나 지금 프라아 그래요? 프라이 맛있지 <웃음> <어우>. <웃음> 강아지 키우시네 어. 그럼요 그럼. 저는 민트 그럼. 초코 오 어, 진짜? 지금? 여기 꼼치고 <웃음> 있습니다 지금 <웃음> 아니, 요즘 약간 수담이 놀리기라고 하나 이거 이제 약간 맛들려가지고 음이 right. 아닐 거예요 이제 <웃음> 이거 활동하면서 <웃음> 이거 활동하면서 이제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게. 맞아 맞아 이게 맛들려가지고 <웃음> 이 반응이 너무 재밌어 제가 당황하거같요 갑자기 질문 들어면 근데 또 대답 잘해 진짜 잘해 그래도 당황스러워 맞아 <웃음> 그 당황하는 모습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번에 그랬습니다 <웃음> 다이스키 나이키! 그렇게 느꼈지? 나이키! 왜 아까 느꼈지? 나이키! <웃음> Question Please! 더위 이겨내는 방법, 어, 공유 뭐지? 좀 <웃음> 해주세요. 진지토요 <데지털을 웃음> <하는 방법 웃음> 여기 아이키 버리라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웃음> 더위를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입고 나오면 또더 더워요. 어, 아, 그래? 왜? 잠을 안에 있 <웃음> 그냥 에어컨 트고 집에 있어. 맞아. 집에서 안 나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니다 그렇죠. 나는 아직까지는 엄청 덥진 않아. <웃음> 아직도 덥지 않아. 아이는안 키지. 이젠 안, 켜지. 이제는 안 키는데. 웬일이에요? 아니에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설마 그녀가 에어컨을 끌어가는 거아닌가 <웃음> 마음이 세갈어 <웃음> <슬쩐졌어>. 짠지. <웃음> 아니 왜냐면 왜 편한가요? <웃음> 네, 착한 마음이 있어요. 짠지. 자 아니 이제 애들이 일하고 오니까 시원하게 해놔야겠다 싶어서 네, 자, 잤 잤네 제가 새벽에 추워서 깬 거예요 그 밑에서 들어오는 그것도 추워나는 거아 어, 그렇게 방이 멀리 있는데 근데 네, 네, 네. 새벽 5 시쯤이었어 아 지금 너도되겠다싶어고그달았거니까네아네 아아 m t o a 진짜 금방 지나가. time and it's so nice to finally meet you guys like a few of you guys but then we hope that we can meet everyone as soon as possible it's it. everywhere you are so yeah just wait for us 저희 덕분에 보냈다는 그런 글을 읽었었는데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진짜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보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동시탕 활동 이렇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곧 Thank you um, I felt much closer to you guys And I just want to thank you all for the, all the love and support And I just miss you guys so much every day And I'm so thankful Love you! Love you! Actually, when we did the debut during the pandemic, d t h -huh. e e w e r e and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경험한 네.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앞에 팬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혼.. 혼? 흠.. 응. 혼, 혼 맞지? 혼 소리도 처음으로 들어보고 <웃음> <웃음> 그리고 그리고 역조공이라는 것도 라는 단어를, 배웠고, <웃음> 단어를 <웃음> 배웠고 맞아! 맞아! 배운 것도 뭔지. 있었고 <웃음> 알고 계셨어요 뭔지 근데 우리가 이제 해봐, 해봤고 뭔가 이 많았던 이번 활동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은 활동일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아까 진니가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뭔가 친해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또 만약에 몇달안 보면 우리가 또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아 우리는 낙가리니까 아 그래서 최대한 많이 소통 이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 시크해 너무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좋아요. 우리 수고했어요. 고다 그리고 제일 고생한 멤버들 <웃음> 더 고생하자 우리.